안녕하 먹블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돈내산을 해서 너무나 잘 쓰고 있던 아이템이 광고로 들어와서 이렇게 영가 끼게 됐는데요. 바로 그 제품이 에스쁘아 쿠션 제품입니다. 올리브영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서 쿠션을 좀 테스트를 해볼 겸, 블로그에 좀 올려볼 겸 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사용감이 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안에 내용물 거의 다쓸 정도로 정말 그동안 잘 썼던 아이템인데 제가 지금 메이크업한 상태도 오늘 오전 6시쯤에 화장을 하고 지금 9시가 넘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2시가 훨씬 지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눈 이런 부분은 조금 번져 있긴 한데 피부는 그렇게 망가져 내리지 않았죠. 숙정화장을 아예 일절하지 않은, 12시간이 지난 상태의 피부 컨디션인데 굉장히 무너짐없이 정말 파워레스팅의 쿠션이면서 제가 쿠션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저는 좀 여기 나비존, 그리고 코 모공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직 모공이 좀 넓은 상태라서 모공 커버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얇게 올려지는 그런 쿠션을 선호하는데 를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모공 커버도 너무 잘 되면서 굉장히 밀착이 잘 되는 그러니까 초밀착의 완전 그 텍스처감이 굉장히 좋아요 피부에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면서 피부에 완전 찰싹 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모공 커버되면서 이렇게 지속력까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꼭 써보셨으면 하는 쿠션이에요. 제가 정말 더운 여름에 친구를 좀 낮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친구가, 친구랑 저도 막 되게 땀을 되게 많이 흘린 상태였거든요.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도 하고. 그래서 화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막 이마에 땀을 흘렸는데 친구가 뭐 어, 뭘로 화장했길래 이렇게 화장이 안 무너지고 오래 가냐. 그래서 제가 이 쿠션을 추천해줬던 일화도 있어요.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좀 화장이 좀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 제가 12시간 이상 화장이 된 상태잖아요. 여기서 조금 수정 화장을 하더라도 여기에 막 기존에 되어 있던 화장이랑 들뜨거나 이런 게 없이 또 다시 약간 처음 화장한 상태처럼 그렇게 굉장히 밀착이 잘 되는 편이에요. 수정 화장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이렇게 했을 때 소금 보시면 이렇게 들뜨거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내돈 내산을 한 아이템들은 정말 좋아서 구매를 한 아이템들이 정말 대부분 많거든요. 아무래도 블록을 하다 보면 제품을 협찬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굳이 제가 제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사실상은 없긴 해요. 근데 이렇게 구매해서 샀고 이게 좀 너무 좋아서 올리병에서 세일을 해서 이 브러쉬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사봤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너무 괜찮아서 한번 사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정말 내돈내산으로 잘쓴 아이템이긴 하지만 이렇게 광고로 좋게 들어와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쿠션 정착하지 못하셨던 분들 파워리스팅 되면서 여기 코 부분 굉장히 모공 커버 굉장히 잘 되면서 지속력도 좋고 밀착력도 굉장히 좋은 이런 쿠션 한번 에스파 쿠션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